구독,좋아요 그거 찍어야 돼 어떻게 할까요? 똑같이 구독,좋아요 <웃음>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? 좀 알려주세요 그냥 심플하게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? 처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구독,좋아요 그 뒤에를 뭐해야될지 모르겠어 요 구독,좋아요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약간 포인트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, 이거 욕먹어. 꽃밭집 욕먹어. 아! 추종. 저 음. 일로 와봐. 저 일로 와! 저 앉아. 여기 이거를 좋은 생각이 났어. 저 구독. 좋아요. 아, 이거 안 되겠다. <웃음> 어떻게 하지? 저 구독. 이거,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주, 구독 right. 커트 좋아요 아니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<웃음> 어때 이런거 이런거 어때 <웃음> 다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어때? 지금거 일단 1차 안 똑같이 하는데 또추 반응이랑 내 네, 그게 다를 수 있으니까 다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됐다 이거 이거 이거 어때? <웃음> 괜찮다 성공! 아주 역시 주 잘했어. 이걸로 갈까요? 괜찮아? 아니면 너무 얼굴이 여기 너무 가까이서 있나? 한번더쭉 액션. 구독. <웃음> 당황해서 기침 나왔어. 쭉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했어 이세개 중에 하나 쓰자 간식 간식 하나 줘요 이거 이거 <웃음> 아 완벽했다 추랑 함께하는 구독 좋아요.